교정치료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분이 있고 또 저희는 이렇게 또 그냥 서예가과로 그냥 직접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교정치료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, 계속 얘기 드렸지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교정치료가 필요 없는 그런 경우는 이제 교합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그 건강 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질이고 기본적으로는 제일 목적적으로 는 부정교합 치료가 맞는데 어 이가 또잘 맞아도 심하게 턱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분들 또 입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 얼굴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가 심각한 정도를 저희가 뭐 주관적으로 아뭐 괜찮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그게 굉장히 큰 분들도 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그런 또 마음의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.